1월로 빅톤 단체 화보 촬영이었습니다. 이번엔 조금 나른하면서 뭔가 좀 트렌디한 멤버들마다 각각의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주는 그런 화보이고 아마 좀 FW 느낌으로 폴레미터 느낌으로 화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른한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나른이요? 약간 나른? 약간 나데 1월 달에 크로노그래프로 컴백을 하는데 또 이렇게 좋으신 분들과 화보를 찍게 돼서 영광이네요. 데뷔 때 이후에 깐머리 정말 오랜만에 시도하는데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거울로 왔으니 괜찮은데. 왜 어떻게 나와요? 어 좋은데? 어. 어 선생님 성공했어요. 아, 좋은데요? 단체로 화보를 찍게 됐는데, 네. 어, 되게 멋있, 멋있네요. 음. 오늘 굉장히 약간 패셔너블한 맞아요. 컨셉이었어요. 네. 네, 저희가 음. 이렇게 컴백을 맞이해서 음. 이렇게 음. 더스타 1월호를 이렇게 또 화보를 음. 음. 찍게 됐는데, 여러분들게또 이렇게 화보에서의 모습과 저희의 또 1월달에 컴백하는 모습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가 여러분들께 많은 모습으로 찾아갈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네. 저희 더스타 히로로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또 저희 컴백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 그때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베이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22년 에봐요